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시들해진 나타났다. 분양전환을 진행한 단지에서는 미계약이 속출하고 분양전환을 앞둔 곳에서도 포기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시행, 시공을 맡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반화자이더파크는 최근 임대기간 5년을 채운 후 분양 전환을 실시했다. 그러나 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이 나오면서 지난달 전체 468가구 중 공가 118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했다. 서울 주거지역모습 뉴스1.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의 80에서 90%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실거래가가 급격히 떨어지자 이 가격으로도 분양 전환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반월자이더파크의 경우 확정된 분양가는 전형 59제곱미터 2억 5,549만에서 2억 5,587만원, 75제곱미터 3억 1,768만에서 3억 1,786만원, 84제곱미터 3억 5,252만에서 3억 5,282만원 선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용 84제곱미터짜리 동일단지 아파트가 3억 2,250만원에 팔렸다. 공급금액보다 실거래가가 더욱 저렴해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최근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입주 7년차의 조기 분양전환을 실시한 수원광교 10년 공공임대주택단지는 만기 분양 전환을 선택했던 일부 가구가 계약을 포기하고 임차를 먼저 종료했다. 2014년 입주한 이 담지는 2020년 조기 분양 전환 당시 분양 전환율이 90%를 넘겼다. 그러나 이후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만기에 분양되는 가구 중 일부가 공실이 됐고 이후 진행된 계약에서는 예비 입주자들이 잇따라 계약을 포기했다. LH는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공가가 또 발생하면서 지난 26일 공가 10가구를 대상으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했다. 지방에서도 분양 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LH가 2020년 청주모 충지구의 지은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올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공가가 발생해 입주자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 39, 51제곱미터 위주인 전체 412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5월에는 129가구, 10월에는 12가구가 공가로 나왔다. 이는 조기 분양 전환에 대한 요구가 과셌던 작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오를 것을 우려한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조기 분양을 실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일부 임차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금리가 오르면서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시들어진 이유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한국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와 경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 만큼 분양 전환을 받으라는 수요가 이전보다는 줄어든 모습이라고 했다. LH 관계자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판교, 수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분양 전환이 많았는데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면서 일부 분양을 포기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이어서 공가가 많지는 않다고 했다.